5월 11일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새 예능 미스터로또에서는 탑세븐과 황금기사단 3인방의 화합 무대가 펼쳐집니다. 미스터로또에서는 탑세븐과 황금기사단이 따로 또 같이 꾸미는 다양한 스페셜 스테이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다른 예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대가 꾸며진다고 합니다. 안성훈의 싹 가능으로 미스터 로또 첫회부터 탑세븐을 비롯한 황금기사단 등 다양한 멤버 구성의 스페셜 스테이지를 꾸며 현장에 참석한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. <웃음> 어하든지 당신은 말만 해내 눈엔 딱 너만 보여 내 마음 싹 녹아내려 오늘부터 난 당신만 해내 마음 꽉 채워버려 깜짝깜짝 빛을로난 고마워 지도마 어디에 있든 힘들지 않아 내가 사는 이유니까 해결상 음 때려 때려 전화 때려 당신이 원하는 건 때려 때려 전화 때려 언제든 싹가름이야 답해 줄수 있어